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오늘 아크 업데이트를 했어요 어제네요 어제 했는데 발렌타인 이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고 2월 10일부터 2월 17일 일주일 기간 동안 이벤트를 시작을 합니다 원엑스는 배율 3배고 스몰트라이브 4.5배 4.5배 4.5배 4.5배 4.5배 0.5배 아크 포칼립스 5배 음, 클래식 6배 이렇게 됩니다 뭐 그리고 뭐 칩이 그런거 안주고 그냥 배율 이벤트만 이렇게 진행을 하네요 그리고 아마 색깔 이벤트도 어 이렇게 들어가고요 닌텐도 스위치도 네. 2월 16일까지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크 새로운 공룡 투표 지금 새로운 공룡이 확정이 났어요 이 친구 이 친구 이 벌레 친구가 확정이 났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친구 능력이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네, 물 공룡들, 물속 공룡이나 좀큰 공룡들 이렇게 찝을 수 있었던 그런 공룡이었는데 어, 물속에서도 다니고 하늘도 날수 있었던 그 공룡이고 올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벤트 재밌게 즐기시고 새로운 공룡, 올해에 나올 새로운 공룡 한마 한번,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